안녕하세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왔는데 아미에서 이렇게 꽃다발과 선물을 또 해주셨어요 유럽은 아예 처음이라서 파리도 처음이고, 어머, 뭐야? 야, 와 아, 신기해요. <웃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차대가 고 어, 핸드폰 어디 갔지? 없어 어? 아, 아 깜짝이야. 아 씨. 아 찾았어요. 아 핸드폰 잊어버린 줄 알았네. 아미에서 보내준 선물 언박싱! 뭘까요? 음쇼 초대장! 두껍했습니다 와, wow. wow. oh, 너무 예쁜데 죄송합니다. 많이 못 찍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파리 올 때는 좀 많이 찍을 아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착한 날 잠깐 찍고 지금 가는 날 지금 이렇게 찍는데 가는 날 다행히 저녁 비행기에서 조금 구경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와, 루브르 박물관을 와보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녁 비행기여서. 안에를 다 둘러보면 거의 뭐 화, 하루 종일 봐야 된대요. 그... 하루도 모자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제대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교과에서만 보던 사진 속에서만 보던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부루 봅니다. 여기 그냥 걷는 것도 느낌 있다. <웃음>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마침 날씨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늘 마침 딱 날씨 딱 좋고, 진짜 진짜 다시 오고 싶다. 유러 이러고 계신 그 여기 패션이 커왔는데, 팬분들이 계속... 콘서트 해달라고 오형잘 나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럽을 우리가 원래, 원래 투어 있... 20년이었나 형? 20년? 20년이었지 20년 3월 원래 투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제 한 번도 못 왔는데 어쨌든 팬분들이 엄청 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콘서트 해달라고 저희도 진짜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좋은 바이브를 지금 샘르강에 와있습니다 다시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브로그를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파리는 지금 1월인가? 여러 1월은 추워요 아이고 놀러 오시길 저는 이렇게 추운줄 몰랐잖아요 여기 와서 패딩 살, 살까 하다가 오번것 같아서 안 샀는데 뭐 사실 한국으로 치면 셀르강? 한강이죠. 아, 어쨌든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지금 잠깐 걷다가 카페에 왔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그래, 룩을 설명해드리자면 아미, 아미. 수저라도 뭘 적어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여기 이슬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시크릿가드처럼 <웃음> 그 뭔지 알지? 형빈이 하지마 이렇게 네, 닦아주는 거 오케이 와.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오늘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맛들이 진짜 잘섞였다 아니, 치즈가 되게 고스러운 맛이야. 그냥 아니, 많이 먹어본 맛인데 맛있어. 음. 음. 아 근데 심지어 빵도 맛있어. 지금. 빵도 잘. 음. 아, 맞다. 빵, 파리에서 빵이 유명하지. 옛 날에 내가 좋아했던 만화에서 그, 그 제빵하는 그런 만화인데 결국 결승전을 파리에서 하더라고. 아 진짜 최고인데? <웃음> 너무 맛있는데? 아니.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빌레시아스 때. 지금은 그 용장. 뭐야? 고향 친구들과 스키장을 가는 중이 평창으로. Let's go! <웃음> <웃음> <웃음> 아까 밤이 아니고 아침이었다고요? <웃음>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8분. <웃음> 눈이 오네요? 아, 여기 잘안 보인다. <웃음>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 한 2시간 걸려서 용평! 용평 리조트에 왔습니다. 지, 낮에 스키 장온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낮에 스키 장온게 거의 그냥 초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 와우. 제가 마지막 스키가 그 일본에서 다이스키였을 때가 <웃음> 친구들이랑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그 부대라면. 아, 부대라면, 부대라면 맛있겠다. 만두라면 두 개랑요. 부대랑 라면두 네. 개. 부대라면 하나. 네. 네. 하나. 네. 그다음 김밥, 김밥 두 개, 할까세 개, 할까세 개. 참치 김밥 네. 세 개. 나나 그래. 이제 아, 일반, 나 아, 일반. 일반. 네. 참 참치 하나 네. 일반 둘. 어. 나도 고춧가루 넣어줘 컷해? 컷 근데 <웃음> 이렇게 딱 찍었어? 어인서트딱 찍었어 요최 감독 네아주 좋습니다 여게 여기다 진짜 국립방 반로때려줍니또 이렇게, 이렇게 나온 맛이 또 있다 비싸긴 해 뭐. 그치 라면을 드먹는거 라면은 좀 먹어? 자, 뭐, 다 라면은 안젠겨가정득 없나? 아 저거 또이아 근데 머리니까 맞아 머리니까 나도 이거 먼저 할건데? 어제 너희들이 나먹어 알았어. 진짜 오셨다네. 뭐야, 너? <웃음> 물 그렇게 잘 훔셔. 어... 아이 <웃음> 엄청 높게 올라가 그런가 궁금한 는 음, 처음 타금하다 어, 좋아요 카메라 그래도 좋아요 어, 어, 좋아 고해 좋아. 좋아. 어, 호랑이가 스키를 탄다 <웃음> 스키장에 호랑이가 나서궁다좋다좋다 <나타>, 음, <웃음> 좋다. 호랑이 치면. t we go. 하하하하. <웃음> 야, 뒤부터. 그니까. 검사가 도 개가 되는 게 있네. 내가 아니, 리 너무 얼큰한 김치찌개입니다 어김치 왔는데? <웃음> <와>. <웃음> 아. 아. 안대박다밥기어 아, 어. <목소리가 웃음> 아, <웃음> 아. 어. 그래. 어. <웃음> 아, <너무> 다 <잘한다. 웃음> <목소> <목소리가 웃음> 너 어, 힘들다. 우리야. <웃음> 야 우리 안 해도 돼. 우리가 보통 보통 이렇게 한게 아니야. 열심히 탔어. 맞아. 그리고 아까 인제 말대로 다른 코스였으면한 열댓 번, 한 아, 번어 열댓 번탄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길게 탄적처음이한 번에. 그지. 근데 우리 아까는. 사람이 좀어어서 바로바로 나 진짜 낮에 스키 타는 거 진짜 수당이... 오, 몇 년만 이게 이게 아니야 그냥, 어. 그냥 난 중학교 처음 그래 나, 나도 중학생 때 이후 처음는거 같아 아직 올려야 돼 항상 올려야 돼그냥 올려 우와 물 사와야 되나? <웃음> <웃음> 그 놈의 물좀 그만해라. 아니 정수기가 안 보여. 너 정수기 <웃음> 아니야? 저기 아, 있데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